1948년 5월 10일 국가의 발전 방향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되었다.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 7월 17일 헌법공포 기본권은 크게 포괄적 기본권과 개별적 기본권으로 봅니다. 포괄적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행복추구권이 포함되니 다만 다 공공복리와 사회질사를 위협하는 행위는 아무리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 기본권은 포괄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명시된 기본권으로 평등권, 자유권, 정치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Thank you